안녕하세요. 코비가의 도피디입니다 올해 제가 찾아온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제주입니다 네 제주에 나와 있는 도피디입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갈때 언제 여행지를 가야하나 이걸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미리 여행지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언제쯤 여행지를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의 봄은 지금 어떤지 한번 도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포터 네 엉덩물 계곡에 나와있는 도리포터 입니다 현재 제주에 유채꽃은 지금 만발한 상태인가요? 저는 지금 엉덩물 계곡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벌써 봄이 온 듯이 이렇게 노란 유채꽃을 한가득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어서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을 정도지만 프리스는 정말 따뜻해서 봄이 왔다고 해도 가원이 아닌데요 그렇듯 이 엉덩물계곡은 현재 유채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유채꽃이 피는 곳들도 많지만 이곳이 괜찮은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서 이 유채꽃을 오롯이 특히 지금 시국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 넓은 곳에 노랗게 펼쳐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엉덩물계곡 바로 앞쪽에는 중문색다래변이 있습니다 노란 유채꽃과 함께 파란 제주의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유채꽃으로 유명한 삼방산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? 현재 삼방산 주변의 유채꽃들도 만발한 상태입니다 삼방산과 어우러지는 유채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내비게이션에 함덕 밀면을 검색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두 군데의 유채꽃밭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래쪽 보다는 위쪽 유채꽃밭이 산방산과 어우러져 사진을 찍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유채꽃의 색감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제주의 유채꽃을 찾아다닌 도리포터였습니다 그럼 매화를 보러 간 도리포터도 있다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리포터 네, 걸매 생태공원에 나와있는 도리포터입니다 그곳 지금 매화 상황은 어떤가요? 현재 걸메생태공원은 이렇게 보이듯이 매화가 어느 정도 개화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%에서 30% 정도 개화가 된 상태이고요 벌써 봄이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인데요 걸메생태공원은 천지연 폭포가 이어지는 천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걸메생태공원 건너편에는 70리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매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시게 된다면 저는 이 걸메생태공원에 오시면 개화한 매화를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리공원으로 가신다면 천지연폭포가 있기 때문에 천지연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화를 볼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? 네 여기는 한라매양농원에 나와 있는 도리포터입니다 그곳 지금 매화 상황은 어떤가요? 이곳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매화를 볼수 있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꼭 농장주 분에게 허락을 맡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농장주 분께서 자유롭게 열어두시기 때문에 이 옆에 보시는 많은 매화를 구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아직도 저는 롱패딩을 입고 굉장한 쌀, 굉장히 쌀쌀한 날씨이지만 그래도 매화가 한두 개씩 개화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주에서 많으면 한달 정도 지나면 잔뜩 만개한 매화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너편에는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저기다가 주차를 하고 오신다면 더 편한 관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개인의 사유지기 때문에 꼭 관람하실 때 매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리포터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은 끝이 나고 미리 가본 제주도에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먼저 여행지를 다녀와 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